안녕하세요.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블레이더의 신제품이 들어왔다고 해서 구경하러 가는 중입니다. 블레이더에 신 제품이 들어왔다고 해서 오늘 구경하러 왔는데요. 어, 어떤 제품이 들어왔는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블레이더에서 앞으로 스쿠터를 어떻게 이제 더 멋지게 꾸려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 블레이더에 새로 들어온 제품이 어, MGP 여러분들 아시죠 MGP 매드기어 프로덕트라고 하는 MGP입니다. 그래서 여기 MFX 시리즈 중에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예, MGX라는 모델들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제일 크기가 이렇게 제일 작은 게 슈레더 모델 컴플릿이고요 여기에는 프로, 프로 모델 그리고 여기는 팀 모델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 반대쪽에 보시면 좀 이렇게 크죠 길이가 상당히 긴 바가 긴 제품인데 이게 제일 컴플릿 중에 긴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기에 이렇게 샘플로 몇 가지가 있는데 블레이더에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건요 오일슬릭의 블랙과 실버로 된이 모델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GP 모델들이 어떤 사양을 갖고 있는지 대충 블레이더 사장님과 함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어, 오늘 블레이더 사장님을 모셔놓고 한번 대충 MG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GP는 어느 나라 제품이죠? 아, MGP는 호주에서,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한 브랜드예요. 2002년도에 시작했고 그 MGP를 시작할 때그 액션스포츠 자기네 호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된 게 MGP 브랜드예요. 여러분들 MGP 하면은 잘 아시는 라이언 윌리엄스 이 선수가 MGP에서 아주 맹활약을 했다가 어 작년에 이제 따로 이렇게 빠져나가긴 했는데 조던클락이나 이제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다 MGP를 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고요 이 아주 유명한 브랜드를 블레이더에서 수입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우선 어 가장 중요한 게 스쿠터는 어쨌든 압축 방식 압축 방식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압축 방식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어, MGP 제품들은 IHC 방식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SCS, HIC, IHC 방식인데 요거는 IHC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IHC 방식은 어, 스탠다드보다 상당히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렇다고 뭐경고함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정비를 잘 하고 이렇게 타시면 은 크게 문제가 없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압축 방식입니다. 이 MGP 모델은 그 스턴스쿠트의 역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기술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회사예요. 보시면 은 기본적으로 잘 티는 안 나지만 이 하나하나 부품들이나 이런 만듦새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MGP의 가장 최근 모델 MGX 모델인데 이 데크가 MGX 데크예요. 보시면은 어, 요 여기가 그 X라는 게확 티가 나죠. 여기 X자로 헤드 튜브가 이렇게 생긴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변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고 제품 보시면은 강성 가벼우면서 강성을 높이게 해서 이 플루팅 처리가 다돼 있어요. 안에 보시면은 선이 가 있어요. 이게 데크뿐만 아니라 요 모든 핸들바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성을 더 높, 가벼우면서도 강성을 높이게 만들었답니다. 예, 제가 전에 해외 구매로 민준이 친구 MGP 바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 알겠지만 바 안쪽에 저렇게 굴곡을 넣어서 플로팅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굴곡을 음으로서 인해 강성을 확보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MGP 제품 자체가 예전 거에 비해서 경량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강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안쪽에 이렇게 플로팅 처리를 다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무게는 줄이고 강성은 확보하는 이런 기술을 최근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게 검사도 받았는데 보통 검사를 받을 때 이게 무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 무게추를 400kg 이상 되는 큰 무게추를 내리쳤을 때이 강성을 검사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기존에 있던 제품들은 이렇게 이분이좀 눌리거나 찌그러지는 게 있었는데 이 제품은 검사 후에도 뭐 찌그러지나 이런 것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검사를 통해서 아 자체가 진짜 튼튼하구나 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보시면 IHC 방식으로 돼 있고요 헤드 튜브 자체가 길이가 좀 짧은 편입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래서 요거는 아마 SCS 방식이나 이런 걸로 커스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뭐링 같은 것도 저희 해외에서 다 주문해 놓은 상태고 기존의 SCS 포크를 가지고 있다면 교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고 있습니다 예, SCS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헤드튜브의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업링을 좀 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블레이더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어... MGP 신 모델들이 M, MGX 모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오는 부품들이 여기 휠휠 휠 들어오고요 그리고 어, 보, 여기에 없지만 어, 헤드셋 헤드셋 베어링 들어오고 여기 클램프 투클램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핸들그립 핸들그립 저쪽 문쪽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데 핸들그립 이렇게 수입이 따로 된다고 합니다 따로 이제 취급을 안하는 부품은 데크하고 포크인데 어 데크는 뭐 추후에 어, 따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판매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 앞으로 이제 블레이더에서 뭐 어떤 걸더 추가로 수입을 한다던가 뭐 취급한다던가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만 알려주세요. 어 제가 원래 선수 출신이고 이런 부품들이 없던 시대에 이런 부품들을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시작했던 일이기 때문에 MGP 이런 스쿠터 스쿠터 제품들도 저희가 부품은 보통 부품들은 다 구비를 하지 않는데 샵들에서 저희는 이제 모든 부품들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고 싶은 저희 욕심 때문에 다양한 부품들이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부품들이 있을 거니까 많이 찾아봐 주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고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이더에서 예전부터 이렇게 스턴트 스쿠터를 위해서 타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적 소량이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부품들을 구비를 해놓고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좋은 제품들 마련해 주신다고 하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블레이더에서 새로운 제품 만나봤고요. 어,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들을 구비해 놓는다고 하니까 블레이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